사진, 쉽게 편집하기 사진을 많이 준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새 프로젝트에서 16대 으로 열겠습니다. 먼저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편집을 눌러서 그 시간 내가 사진을 추가할 때그 하나, 하나가 차지하는 시간을 설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좌우로 움직여서 저는 3초로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장면 전환 길이를, 어, 기본이 1.5 데 1초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빨리, 영상을 빨리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조금 빠른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에셋에서 검정색, 단색 배경 두 개를 추가를 먼저 하고, 준비한 사진을 추가하겠습니다 공원에 갔더니 꽃이 피었더라고요 그래서 꽃 사진을 조금 많이 찍어 봤습니다 그래서 찍은 사진들을 쭉 추가를 하겠습니다 음, 영상도 만약에 찍었다면 영상도 한두 개쯤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맨 앞으로 와서 장면 전환 효과를 적용하겠습니다 플러스 키를 누르고 장면 전환 텍스트 기 전환 효과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없다면 에스토어에서 다운 무료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다섯 가지 모양이 있는데 다 눌러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 이것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색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색상 라인 색상 바꿀 수 있고 텍스트 색상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색도 바꿀 수 있으니까 예쁜 색으로 바꾸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텍스트 타이틀은 여기라는 곳 있는데 여기를 누르시고 원하시는 텍스트 문구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모 A를 누르시면 텍스트 서체 폰트를 바꿀 수 있습니다 폰트는 조금 두꺼운 서체로 바꿔 보았습니다 제가 꽃을 매화와 환, 산수유 꽃두 가지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앞에는 매화 뒤에는 산수유 이렇게 배치를 했기 때문에 앞에는 매화라는 텍스트를 넣어 보겠습니다 장면 전환 효과 장면 전환 플러스 키를 누른 다음에 장면 전환 효과 텍스트 전환 효과를 선택합니다 있고 아까와는 조금 다른 모양을 선택을 했고요 여기에 문구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서체도 바꾸어 줄수 있습니다 네. 장면 전환 시간을 조금 빨리 주어서 1초를 주어서 이게 너무 휙 지나가는 그런 게 있는데 조금 시간을 늘려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메화, 산수, 매화 끝났으니까 산수유 부분에서 또 같은 효과를 적용하겠습니다. 산수유 이고 동영상도 잠깐 찍어봤는데 네, 동영상도 추가해서 넣어 보았습니다. 어, 근데 동영상이 또꼭 필요한 필요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잘라내기를 해서 잘라서 필요한 부분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잘라내기 앞. 뒤로 자르거나 아니면 중간 부분을 자르거나 이렇게 잘라내기 해서 필요한 영상만 딱 남겨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마지막으로 장면 전환 효과, 텍스트 전환 효과를 쓰겠습니다. 처음 처음에 효과와 같은 효과를 선택을 했고요. 라인 색상 바꾸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배경색도 바꾸어 주겠습니다 텍스트 문구 작성하시고 서체 폰트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장면 전환 효과를 모두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음악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빨간 기준선을 앞으로 맞추고 오디오 선택하고 음악 선택합니다. 플러스 키 눌러서 음악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음악의 위치를 앞으로 조금 당겨서 위치를 맞추어 줍니다. 네, 음악이 길어서 상세 볼륨 조절을 해 주겠습니다 음악을 선택한 후에 여기 상세 볼륨 상세 볼륨을 누르고 플러스 키를 눌러줍니다 플러스 키를 누르면 빨간 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가서 음소거를 해 주면 됩니다 계절이 왔습니다 꽃사진 많이 찍어서 장면 전환 효과 텍스트 전환 효과만을 사용해서도 예쁜 영상 편집할 수 있으니까 예쁘게 편집해 보세요